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모음의 발음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글의 모음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교재나 강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발음하고 아이디를 처음 가르칠 때 해야 되는 한글 모음의 영어 발음 표시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한글로 표시, 영어로 표시할 때 보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자음은 쌍자음 표시가 좀 어렵고요 모음은 이중 모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어로 표시해 줄때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발음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모음을 먼저 어, 볼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단모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글의 단모음은 10개입니다 <웃음> 기본 글자 10자가 단모음이 아니고 기본 글자가 아니어도 아, 어, 오, 우, 으, 이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 에, 을, 위 이렇게 해서 열 글자가 모음이에요 단모음 그러면 이제 그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에 까지는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와 위 발음이 왜 단모음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찍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와 위는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어, 그, 국어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원에서 그 부분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모음, 아, 영어로 표시할 때는 여기 있지요. 어, 오, 우, 으, 이, 에, 에, 으, 위. 이렇게 열 글자가 단모음이 되겠고요.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으, 이렇게 발음 하셔야 되겠죠? 이 외와 위가 이중 모음으로 날때 외, 위 라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것이 이중 모음입니다. compound vowels 먼저 기본 1 0 글자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게 야, 여, 요, 유이네 글자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예, 와, 외, 워, 외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아이들이 이거를 맨첫 시간에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물론 기준이 되겠죠. 킨더가된 아이들은 아직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발음기호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 한 1학년 정도만 돼도 이 영어 발음기호를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직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은 첫 시간에 이이중음까지다 배우는 게 조금 더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3학년 정도 되면은 어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 모음 20, 20개 이거를 전부 다 하셔도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음을 다 2, 3주에 걸쳐서 끝내고 난 다음에 자음을 하나씩 더애드에 나가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놈 10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위만 제외한 나머지 홉개를 영어로 표시할 때 영어에 어떤 단어를 참고하면 좋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아는 A로 표시가 되죠. 이것은 father, 아버지 할 때, 파의 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s라고 할때그 A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파아 그 다음에, 어, 어는 이, 오로 표시를 합니다. 아, 영어와 비슷한 단어, 영어에 비슷한 단어는 bird, serve 할때 어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영어에 serve 할때 어, bird의 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에서 스펠링은 다르죠. b, i, r, 디지만 그것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음 기호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 오는 오로 표시를 하고 올, l 포할 때처럼 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약간 짧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가 아니고 오. 그러니까 오어에 할때 그런 오보다는 짧은 발음. 그다음에 우. 우는 유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스쿨에 스쿨. School. 그다음에 북할때 우.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는 영어로 유로 표시가 됩니다. 이 유는 k 케 우, 그 다음에 스쿨의 우와 똑같습니다. 지금 단모음에 사용되는 것들은 다 숏하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에 다섯 번째는 으, 은은 이, 유로 표시가 됩니다. 브로큰 할때 은, 그 다음에 골든 할때맨 끝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때는 브로큰, 골든 할때 뒤에 오는 으와 똑같다.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쓰이는 것은 자음을 설명할 때 기부터히까지가 사운드를 설명할 때그느드르무스으 주츠 크트 프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운드가 일단 그할때 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 적어줄 때도 이 자음의 소리는 다 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표시를 해주고요. 비쉽할때이 발음 이 발음이 되는 것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이 애는 애플, 배드, 나쁘다 할때 배드, B, A, D 그때 애니까 자연스러운 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애 하고 되는데요 우리가 애 약간 미인하게 발음한다고 하면 영어권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입을 옆으로 한애 침대에 배드 할때이와그 다음에 에그의이 약간 다르죠? 애플, 에그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으이 발음은 오 하고 입니다 참외 할때그에 where, welcome 영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와 비슷하다 이렇게 아홉 가지 단모음을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학년 이상 정도면은 첫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하셔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달 한 정도 모음을 하시면 은다 끝내고 자음은 뭐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보통의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은 선생님이 되게 순서에 맞게 룰에 맞기만 하시면 은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하시면 읽고 쓰는 것은 고학년 다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음, 모음 설명할 때 영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 체계에 따라서 할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 모음의 발음 체계를 영어와 섞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중에서도 주로 단모음 발음을 어떻게 영어의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모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육도 어그 한글 용사, 아이야 이런 걸 보니까 예전에 한글이 야호 같은 경우는 모음을 한시간 하고 바로 자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그 한글 용사 아이야 같은 경우는 7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시거나 아이를 가르칠 때 조금 모음에다가 더 중점을 두시면 모음만 완전히 이해가 되면 아이들이 자음은 훨씬 쉽게 저절로 왜냐하면 그 모음에다가 자음을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 이렇게 모음을 설명을 영어에 빗대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한 이 자료는 저희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